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모이킹 QA로 남겼던 질문을 가지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에다가는 이제 글로 작게 남겼긴 했는데 영상으로 더 설명을 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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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래는 이제 제가 아까 글로 썼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고요. 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이에킹으로 침해 사고 분석 쪽으로 예,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의 한에서 적용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 요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뭐 많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장기 과정으로 예, 그 프로젝트로 하나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요 그래서 모이 해킹 할 때는 요거를 이제 조금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요 안에다가 이제 웹패킹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시스템 해킹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apt 공격의 그런 것들 과정들이 좀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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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이킹을 하면서 왜 흔적 분석이나 그런 것까지 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공격이라는 것을 했을 때이 시스템에 대체 어떤 흔적들이 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동도구 같은 거 특히 이제 여러분들 칼리스 같은 거 사용하시면 메타스프레이트나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을굉장 편하죠. 공격하는데. 근데 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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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군가 쓰셨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통합 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스노트 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통합 로그 시스템은 로그를 합해가지고 분석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러한 것들을 탐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리카타나 이제 스노트 룰을 가지고 이제 탐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 유형별로 패턴들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패턴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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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통합 노 같은 경우 이런데 EK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타 뭐스플렁크는 무료로 어느 정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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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야 여러분들이 실물처럼 그냥 가상머신 하나만 두고 여러분들 계속 공격을 하나 가면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apt 공격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웹 서버를 하나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인프라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 나가면서 오피스망에 있는 PC망까지 데이터베이스까지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의 이제 인프라들을 구축하는데 요거는 예전에도 제가 이제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장표로 조금 조금 했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구축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어 여기 앞에 뭐 스키트 오니온 이건 통합 로그인 것이고요. 앞에 또 방화벽을 또 하나 이제 세워야겠죠. 그래서 방화벽은 여러분들 PF 센스 같은 거나 그런 걸로 세우시면은 괜찮습니다. PF 센스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DMZ 존 그다음에 내부 인프라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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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구축을 팀원끼리 하시면 좋고요. 사실 이 정도 구축을 이게 최소한의 구축이에요. 사실 이만큼이 최소한의 구축인데 이 최소한의 구축을 할 때도 적어도 24기가에서 32기가 정도는 용량 비다가좀 필요로 할 겁니다. 뭐말 그대로 서버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다가 올려 가지고 하셔도 괜찮고 근데 조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좋은 서버나 그런 데다가 올려셔 가지고 한번 팀원들끼리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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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쪽에 이제 실제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도 들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를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얘가 각각 영역별로 어떤 공격들을 가할 수 있는지, 위협이 뭔가에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안을 어떻게 가이드를 할 것인가가 설명되어 있는 어,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것들을 특히 요즘에 스마트 공 교통, 스마트 공장, 뭐, 스마트 에너지, 이러한, 어, OT망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키사 라이벌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연구보고서 있거든요. 이 연구보고서 쪽으로 가시면은 요거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한 보고서입니다. 어, 상당히 고가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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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런 거에 보시면은, 뭐, 커네틱과 침해 사고 시나리오 모델들을 이렇게 6개월 동안 연구할 사람들, 연구할 회사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를 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교 연구실에서도 이 교수님들이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원 분들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이제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뭐, 예킹 컨설턴트로 가시던 어떤 연구원으로 가시던 이런 R&D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